계란을 시켰습니다 짜장. 음. 연수실에서 먹는 계란이랑 좀 달라요 역시 여기서 먹으니까 짠맛이 있습니다 음.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커 후드에 머리 걸리고 있어서. 아 언니 아! 피곤한 눈빛으로. 아니 어, 섹시한 눈빛으로 아, 네. 지금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로커. 일로 와. 일로 와. 내 펜서 보이스. 펜서 보이스? 팬서 미스? 나는 로커. 이 친구 또 꺼야겠어. 아 어, 언니 하트 해주세요 하트. 넘어가. 언니 언니 언니, 언니. 왼쪽으로 볼 찌르고 한쪽으로 좀까아 주세요. 이해 못했다 예, 이해 못. 한 손으로 예. <웃음> <웃음> 볼 찌르고 왼쪽. 왼쪽으로 볼 찌르고, 한쪽으로 눈, 오른쪽으로 눈, 감, 오른쪽으로 눈 감기 해야 된대요. 오른쪽으로 눈 감기, 윙크. 안 된대요 그게. 어, 된대요. 어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